아 엉덩이 만지는거죠 아, 아 엉덩이? 네. 어떡해! 내가 페퍼 만지고 있어 <웃음> 어떡해,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오늘 친구 회사에서 스태퍼를 초대해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한번 가야 되는데요? 가자 한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번 이거 봐공공공공공 해봐 이거 공공공공 헤디 앉아 <웃음> 언니 스타킹 찢어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언니 스타킹 조심해. 아니 저분들 다 너의 아! 구독을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야 어디? 무조건 좋아요 다들아 <웃음> 진짜. 아 지금 가도 되근데 이렇게? 응. 괜찮아. 어. 안녕. 예, 작은 아이. 안녕. 안녕하세 우리 왕팬들. 아 진짜요? 팬미팅 청사아나는가 봐. 엉덩이 만지는 거. 아 엉덩이. 아. 아, 엉덩이? 네. 어, 어떡해? 내가 페퍼 만지고 싶어. 어떡해 남의 회사 남의 <웃음> 지 <웃음> 어, 우리가, 우리가 장난감 준비해줬어 <웃음> <웃음> 공이다 <오>. 공공이다손어빠손두손 <웃음> <웃음> 손. 아! 아! 줬다 두손손 손. 아이고 잘했다 던져줄까? 던져? 강아지야? 손님, 어? 손님, 손님 아 <웃음> 어? <에이> <웃음> 히히히 오, 이구 잘하네. 갖고 오세요. 그러면. 아, 귀여워. 아이고. 어. 진짜 이쁘게 는것가 엄청 크고. 아, 씨. 아, 거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삐 아, 씨. 아, 씨. 삐뼈 여기 호텔 가져와봐 똑똑해 <웃음> <좀, 깨끗해>. 아유 잘알아 아이고 얘 아이고 회사가 아주 넓어서 <웃음> 넓어서 좋네 <웃음> 돌아 돌아 이러고 맨날 놀아 돌아 돌아 아이씨 가 갔다와 아이고 잘하네 자 올라 여기 올라가 <웃음> 어, 맞아. 맞아. 와! 곰지 하고 있어. 곰지. 세포야, 이리와. 세포,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. 어어어어어어어 오. 오. 어 오! 얽히고 얽혀있어 지금 난리났어 귀여워 꼬리야 예쁘게 미용졌네페퍼가 어, 되게 조심스레 다가와준다